출고된 지 1,000km도 안된 따끈따끈한 신차인데요 아반떼 N, 그리고 N9에만 적용되는 유광 필러와 몰딩으로 교체하기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필러가 무광으로 되어 있어 세련된 그레이 컬러의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보여지네요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짓수가 워낙 많아 세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모두 N9에 적용되는 하이글로시 재질의 블랙 색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N9에 적용되는 부품과 N9이 아닌 부품의 품번이 매우 유사하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부의 주변을 마스킹해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일렬에 부착된 윈도우 상하단 몰딩을 제거하기 위해 도어 내부 트림과 사이드 미러를 탈거합니다. 비필러를 비롯해 윈도우 몰딩을 모두 제거합니다 상단 몰딩의 경우 단순히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뼈대가 함께 있어 제거시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필러를 제거하면 고정핀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도 모두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탈거된 부위에 남아있는 스티커도 모두 제거합니다 해당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스티커 제거인 것 같네요 남아있는 스티커를 모두 제거 후알코올을 이용해 장착면을 클리닝 해줍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고정볼트 체결 및 커버를 장착하고요 사이드 미러를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탈거했던 도어 트림을 장착합니다. 탈거 시 손상된 고정핀은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마스킹테이프 및 보호테이프를 제거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바뀌니 훨씬 좋네요.